안녕하세요. 재즈 기타리스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, 재즈에서 많이 쓰는 도리안을 여러분과 연구해 보겠습니다. 도리안은 메이저의 두 번째 모드로 어, 마이너에서 식스와 세븐 사이에 식스음을 제자리 시키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C 메이저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모드 도리안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C 메이저를 해보겠습니다. 음. 첫 번째 모드, 레부터 레까지 가시면 이것이 바로 도리안이 되겠습니다. 분은 스케일은 벌써 메이저를 알고 계실 때디도리안도 외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. 그러면 은 C도리안이면 어떻게 될까요? C도리안이 되면 은 B프렛의 두 번째 모드가 되겠죠. 그래서 B프렛 스케일을 여러분들 배운 것 같이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부터 여기서부터 도부터 도까지 치시면 이게 시 도리안이 되겠습니다. 비프레스케를 갑니다. 도부터. 그러면은 쭉시 도리안부터 한 음씩 상행되는 도리안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 도리안 비프레스케리죠. 비프레스케를 여기서부터. <목소리> 메이저 스케일. 레부터. 자, 이번에는 이도이 도리안, 도리이 도리안, 이저스 도리안, 이도리이 도리안, 이도리이도리이 도리안, 이이 도리안, 이이 저번에 메이저 스케일했던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. E 마이너 그러면은 여기서 D 메이저 스케일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셨어요. 자 그러면 두 번째 E 마이너 이도리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하음 상행 f F샵. s f s 은 어디서 왔다? 한음 아래 e m a j 에서 왔군요. 자 e m a j 스케일이 어디 있나요? 여기 있습니다. E-major 스케일. 자, 여러분들 했던 것입니다. 새끼손가락 스트레칭. G샵 도리안을 해 보겠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G샵 도리안 A프렛 도리안을 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하늘마레 메이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. F샵이네요. 그러면 f 샵스일을 여기서부터 하시는 겁니다. F샵스켈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두 번째니까 리프레스케일 한번 해볼까요? 자, 두 번째 니까 비프렛 덜 이야. 자 그러면 어, 그 사이에 있는 어, C# 샵 도리안 모토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다 되시는 것입니다. C#은 샵 어, B 메이저에서 왔네요. B 메이저. 그럼 B 메이저 또 가겠습니다. B 메이저 스케일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프레토리아. 이프레 프레젠 major is 한번 같이 할까요? F 도리아는이 e 프레스에서 왔으니까요이 e 프레스는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모드니까 여기서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. F 도리리 자 이번에는 지도리안가겠습니다 지도리아. 지도리아는 어디서 왔을까요? F에서 왔습니다. F. F 스케을 가면 되겠습니다. F 스케일 같이 할까요?